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어느새 토요일이네요. 어, 오늘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포함시키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비리, 꼼짝마 서울시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특사경 제도가 뭐냐 이건 현재까지 원래 있습니다. 이게 특사경 제도가 특별사법경찰제도죠. 그동안은요 어떤 걸 추진을 했냐면 불법청약, 분양권 막 전매 그런 거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 행위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던 그런 그 제도입니다. 여기에 뭐를 포함하느냐. 서울시에서 우선 시작을 하네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그때 생기는 조합의 비리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진작에 쓰면 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이미 뭐 서울시만 하는데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걸 다 당연하게 좀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쉽네요. 현 정부가 민간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활성화한다잖아요. 서울의 일기 뭐 신도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그런 것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에 당연히 이권이 개입되기가 또 쉽고 이권이 개입되면 서로 안에서 소송전이 오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집니다. 원천적으로는 그런 어떤 비리들을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어찌 보 빨리 가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조합 비리를 사전에 막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특사경 제도라는 건 아까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조합의 비리를 감시도 하고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이게 옛날에도 서울시에서 건의를 했어요. 법무부하고 국토부에. 근데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던 거죠. 조합에는 지금도 각종 그 이권에 노출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10년째 그냥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도 그것도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갈등이 도 있는 거거든요.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조합원들 간에 서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뭐 갈등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의 뭐 1조 이상 공사 처럼 대단지 공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각종 외주를 줘야 될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합의 어떤 장으로부터 뭔가를 수주권이나 공사권을 좀 유리하게 해달라고 로비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건 어떤 견제해주는 제도나 감시를 하는 이런 제도가 없는 이상에는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조합원에 어떤 나는 시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조합장 같으면 뭐 예외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모르고 처벌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도권 안에서 견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죠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해당되는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일반 경찰은 뭐 모든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수 있잖아요 여기는 정해진 대상 정해진 사람이 그 정해진 사람이 누구냐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에서 9급의 고급의 공무원이 그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해진 사람. 그러면 대상 범죄는 어떤 거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안에 적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전매 외에 각종 시장교란행위, 집값담합, 불법청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정해놨어요.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은 조합의 비리 조합이라는 그 법인 전체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도록 이제 였는 거죠 대상 범죄 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바뀌는 거죠 법 위반 사례는 불법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 이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특사경 제도를 그동안은 뒀지만 여기에 조합의 어떤 뭐 비리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넣어서 처벌까지 실제 하도록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조합의 비리들이 처벌까지 간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재개발 재건축은 북토부하고 그 시에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하고 하지만 어, 실제 처벌까지 간 거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시공사 수주도 과당 경쟁이 돼서 무리가 빚어진 그런 곳들은 어, 당연히 또뭐 고소고발이 막 난발되겠죠. 어, 그런 것도 한남 삼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게 있었나봐요. 그 현대대림 GS 삼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대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근데세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다 종결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특사경 수사 범위가 조합 비리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나왔고, 뭐 이를 위해 법 개정 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특사경 제도에 포함이 되고 나도 제대로 또 수사하고 하는 그게 될런지는좀더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담당 공무원이지만 이게 인원이 충분하게 좀 보충이 되어야 되고요. 옛날에 국토부에도 보니까 달랑 일곱 명이 뭐 담당 직원이었네요. 7명의 특사경 국토부의 임시조직이었답니다. 어, 이거 다 없앴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합동점검하는 제도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규모 등치 대비 제대로 도정법을 깊이 있게 알고 법을 잘뭐 이렇게 어,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조합장의 자격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라기보다 그 구역에 몇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조합장에 출마 자격이 되는 원주민들 중에서 뽑다 보니, 현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장애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조합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 주변에 휘둘리기가 쉽고, 그리고 뭐, 검은 돈으로 유혹을 하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권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럴 때도 제대로 단돌리를 하면서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투자 그걸로 물건을 사서 어, 그 구역에 투자를 하고 보니 기도안찬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렇지만 그 후에 산 그런 승계 조합원들은 또 조합장으로 출마할 자격도 안 됩니다 원래 도정법 그거에 보면 조합장을 나가서 제대로 일은 할 수도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기가 찬 내용들은 눈에 다 보이고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밴드를 활성화하고 단톡방을 활성화하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총회를 하고 뭐 해임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부산에만 해도 조합장들이 해임된 재개발 구역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뭐 해임을 했을 뿐이지 그게 제대로 앞뒤가 다 가려져 있는 그런 그거는 또 쉽지가 않아서 이런 법 제도에라도 사격제도를 뭐 둔다는 것은 권장을 해볼 만한 그런 제도이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 도심에 집을 지을 빈 공간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있던 집을 부수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새로운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옆으로 계속 택지 개발을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은 이상에는, 근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신규 신도시 개발은 지향을 하거든요. 그렇게나 하려고 안 하고, 이제 도심 안에 교통 좋고 편리한 곳에 이런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투명하고, 아주 결백하게 그냥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꺼번에 뒷받침되고 되었으면 금상첨화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새 토요일도 다 섬으로 가네요. 가끔씩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동산의 어떤 변화되어가는 이런 제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어, 뉴스에 올라와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행복한 토요일 되시고요.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늘 끝까지 또 경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고 어, 그런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